지금 레이아웃을 오늘 잡았거든요 <웃음> 보시면 철거는 다 해놨고 안녕하세요 고근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두번째 세번째 카라반을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잠깐 와봤어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작업 중인 카라반은 바로 요거예요. 28 피트짜리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32 피트짜리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외관은 지금 철거 작업은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보시죠. 이렇게 철거를 다 해놨고 내부는 지금 레이아웃을 지금 오늘 잡았거든요. <웃음> 보시면. 철거는 다 해놨고, 이쪽에 침실, 이쪽에 침실이 들어올 거예요. 요 카라반은. 침실이 들어오고, 이쪽에 협탁 테이블이랑 가니베드,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고랑 싱크 선반이 들어오고, 뒤에는 이제 파티룸으로 이렇게 둘 거고요. 어, 다 이제 우드로 다 돌릴 예정이에요. 뭐 이런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철거를 한 상태고 다행히 여기 환풍구는 상태가 좋아서 요거는 그대로 살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베드랑 테이블 공간 뭐 이런거는 다 철거를 할거고요 그냥 루바로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외부도 레일이랑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폴리싱도 어느정도 할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2피트짜리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32피트짜리 요거는 아직 철거를 안했어요 상태도 상당히 괜찮고 요거는 구조를 다르게 뺄거예요 들어가서 이쪽 공간에 소파베드로 두고 얘는 저 안쪽이 베드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식으로 요것도 다 뜯어낼 거예요다 뜯어내서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여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게끔 어, 완전히 새 거로 탈바꿈을 할 거고 이렇게 오시면 얘는 저거 28비트짜리 보다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이제 베드가이 안쪽 공간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지저분한 거는 싹다 철거를 하고 세척을 하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크죠? 크기가 뭐 11m가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상태가 상당히 괜찮죠? 폴리싱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 음, 이렇게 바퀴도 인터내셔널 모델. 처음에 구매했던 에어스트립이랑 형식이구요 뒷라인도 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어닝도뭐잘 살려있고 이런식으로 엄청 크죠 이것도 어. 제가 잘미뉴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대가 또 매물로 나왔는데 요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약간 빈티지한 모델인데 실버 스트림 테일 모델이에요. 24피트짜리. 24피트짜리인데 내장은 보시는 것처럼 오, 되게 빈티지하게 꾸며놨어요 보이시죠 한 70년대 바에 온것 같은 인열도 어느정도 되어있고 아,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 샤워실도 있고 뭐 제가 만약에 작업한다고 하면 다 뜯어낼 거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건 좀 빈티지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이렇게. 빈티지하게. 여기는. 귀엽네. 아무튼, 나머지 것도 제가 잘 작업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